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표시에서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별을 더블 클릭, 별을 더블 클릭해주시고,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금액, 콜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적어 주겠습니다 비고는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히트 상품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콩난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쓰겠습니다 비고 콜론 if 가로 열어 주시고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니까 판매금액 크거나 같다 1000000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히트상품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공란이니까 쌍따옴표를 연속 두개 적어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테이블1의 품목코드를 테이블2의 품목코드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클릭하시고 예를 누르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없이 확인하겠습니다 만들기, 폼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폼의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주시고, 디자인 탭에,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신 다음,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 누르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쿼리를 클릭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제품명 제품명 단가, 일자, 업소명, 판매 수량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다음, 다음, 마침 누르겠습니다 제품명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해서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업소명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소명의 조건란을 클릭해서 강남촌 한칸 띄우시고 오와 한칸 띄우시고 멋사랑을 적으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이 50개 이상이니까 같은 줄에 크거나 같다 50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완성됐으면 닫기를 누르시고요.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약간 오른쪽에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마침 누르시고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형식 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바꾸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회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추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클릭하셔서 회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추겠습니다. 크게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아래의 3개만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넓은 너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시고 중간쯤으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아래 크기는 조금 키워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클릭해서 선 종류를 파선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서 열 이름을 예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행 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는 다운표를 적어주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다운표를 눌러서, 다운표 사이에 셀렉트 문이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클릭하셔서, 형식 탭에서, 대체 행색을 색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하시고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위쪽을 6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목록 상자에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인쇄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 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예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커리 1을 선택해주시고 업소명, 제품명, 일자, 판매수량, 단가, 판매금액, 비고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업소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제품명을 선택해 주시고 요약옵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판매수량, 단가, 판매금액의 합계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형식 글자 크기는 16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좌우 크기를 19 정도로 키워 주시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적당히 드래그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는 데이트, 괄호를 열고 닫아주겠습니다. 레이블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붙여주시고 작성일자 콜론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업소명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을 선택해 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품명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한줄 선택해주시고 Delete 업소명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업소명 머리글의 공간은 없애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의 공간도 없애주겠습니다. 학계는 업소명과 제품명 사이에 위치시켜주시고 총학계도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일자는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정렬,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판매 수량 범위를 씌워서 적당히 키워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하겠습니다. 단가 선택해주시고 적당히 키워주시고 크기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하겠습니다. 적당히 옮겨주시고 판매금액 적당히 키워주시고 크기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하겠습니다. 제 품명은 형식에서 가운데 정렬. 비고도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일자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보고서 바닥글에 총합계는 총 3개가 만들어지는데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판매금액 줄이 안 맞으니 까 블럭을 씌워서 정렬에 맞춤 위쪽으로 줄을 맞춰 주겠습니다. 디자인 선을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Ctrl-C 페이지 머리글을 클릭하고 Ctrl-V를 해주겠습니다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선두개를 선택해보시면 오른쪽 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 선만 선택해주시고 왼쪽이 0 1 6이니까 0.1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아래선도 선택해서 왼쪽을 0 1 6 0.1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선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업소명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합계를, 합계줄 전체를 선택해서 방향키 위로 해서 줄을 맞춰주시고 선 하나만 클릭해서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본문의 업소명을 클릭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스크롤바를 내려서 밑에서 위로 일곱 번째 보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 라고 있습니다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를 클릭하시고 형식을 눌러서 원하는 날짜 형식이 없으니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yy-mm-dd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하시고 형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판매수량을 선택해주시고 형식을 일반 숫자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단가 판매금액 선택해주시고 형식을 통화 소수자리수 0으로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를 누르시고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글자가 잘린 곳이 없는지 보시고 글자랑 숫자가 위치가 보기에 좋은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페이지 수 옆에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버튼이 까만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2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